주식과 인생 그리고 행복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합니다. 다들 대박을 꿈꾸거나 얼마간의 수익 또는 본전을 꿈꿉니다. 수많은 방법이 있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나는 20년 동안 주식하면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배우고 믿긴 것들을 정리하여 봅니다. 첫째, 나에게는 차트나 투자기법은 무의미합니다. 이런 것 공부한다 해서 돈 버는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둘째, 거래소 우량주에 1만원 이상 하는 주식사라고 합니다. 나에게는 그저 웃기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솔직히 저는 짜증나서 못합니다. 또한 수익이 보장되면 하겠지만요. 높은 가격이라 빠질 것도 많아서 빠질 때는 많이 빠지더라고요. 셋째, 상한가, 한가 따라잡기는 깡통되는 지름길이다. 강사만 돈 버는 이야기로 들린다. 따라서 나만의 투자 방법을 찾아야 한다. 나는 20년 만에 찾았다. 전문가의 차트니 뭐니 다 무시한다. 하지만 수익률은 무려 4에서 5배이다. 첫째, 사상 최저가의 대주주가 나이가 많으면서 주식을 40% 이상 가지고 있고 3년 연속 배당이 되도록 무차익 경영하는 회사 주식을 사야 한다는 것이다. 대주주가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나이가 많으면 갖고 쥐는 금융사고는 최소한 안 난다. 무차익 경영하는 회사의 자산이 많은 회사는 최소한 망할 염려는 없다. 둘째, 호가창에 현혹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매수가 엄청 많고 매도가 적은 주식은 올라갈 것 같아 산다. 하지만 망하기 쉽상이다. 떨어지는 경우가 80% 이상이다. 매도량이 엄청 쌓여있고 매수호화창에 매수가 거의 없는 주식. 이런 주식 겁나서 개미들은 못 사지만 결국은 올라간다. 인간의 심리를 여기용해야 한다. 주식 떨어질 때 밑에 맞춰놓은 주식 많을 때 거기다 던질 수 있어야 주식에서 이길 수 있다. 개미는 매수가 많으면 그건 믿고 사고 매도량이 많으면 겁나서 판다. 그래서 많한다. 역발상이 필요하다. 넷째, 장막판 주가 관리하는 주식 호가를 막판에 높이는 주식은 팔기 위해 하는 것이지 올리기 위해 하는 짓이 아니다. 호가를 높여놔야 다음 날좀더 비싼 가격에 팔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단타보다는 장기 투자를 해야 한다. 사상 최저가 주식을 사서 장기 투자하면 수익난다. 물론 첫째 조건을 만족하는 주식에 한해서다. 오리 기으면 산이 높다. 여섯째, 호스닥 젊은 애들, 이 사장인 주식은 피한다. 특히 벤처기업 흑자이다가 갑자기 적자로 돌아선다면 돈 갖고 튀거나 정신없다. 깡통되기 가장 쉽다. 배당 없는 주식도 피해야 한다. 주식해서 돈 벌어 나를 위해 쓰겠다고 생각하면 잃고 남을 위해 쓰겠다는 마음으로 주식 투자하면 돈 번다. 사필귀정이지요.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 행복하지요. 주식으로 몇척 날렸다고 3개월 시한부 선고받은 말기암 환자라 생각해보십시오. 돈보다 사람 생명이 더 중요하죠. 돈은 다시 끈질긴 노력으로 회복할 수 있지만 한 번뿐인 목숨은 되돌릴 수 없지요. 10억 날리고 원금 100만원 있어도 희망은 있는 법입니다. 100만원으로 20억 벌지 말란 법 있습니까? 번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나도 그중한 사람인데요. 일자무식이지만 차트도 모르고 21선 이런건 몸매매기법화도 복잡해서 이런건 모릅니다. 하지만 돈은 잘벌리되요 끝으로 주식은 인내입니다. 인내가 돈을 만들어냅니다.